and <laughs> <laughs> 이 코골이 소리는 단순한 코골이 소리입니다 그냥 이렇게 봐줄 수 있겠죠 아... 아... 소리는 기도가 좀더 좁아진 소리입니다. 목젖이 좀더 처진 소리겠죠. 소리는 기도 협착이 돈도 진행되어서 혀가 살짝 말려들어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이 소리는 기도협착이 좀더 많이 되어서 거의 저호흡에 가까운 소리입니다. 좀 심각합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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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소리는 혀가 기도를 거의 막아서 호흡이 잘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. 그리고 위험한 상황으로 할수 있겠죠? 이러다가 손이 콕 박혔으면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됩니 이 소리는 무흡이 심하게 걸려서 숨이 헐떡이는 소리입니다.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. 계속 반복되고 이처럼 조용하게 숨을 세근 세 쉬는게 아주 편안한 잠을 잘수 있는 호흡입니다.